여러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동안 아침에 골프에 따박따박 잘갔는데 쉽지 않네요 또 응. 이따가 저녁에 갈수 있으면 가야될 것 같아요 아, 근데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되는데 아침 잠을 이기가쉽지가 않아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네. 단기적. 여러분, <웃음>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린 회사 IR이 있어서 저는 일찍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엄청 좋아요 음. 아유 다행이다 지금 저는 퇴근을 했는데 이렇게 집에 꽃 배달이 와있어가지고 이거를 나눠서 병에 담고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, 이렇게 꽃을 꽂아 두었더니 방이 뭔가 환해진 느낌이에요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명쾌관귀는 <웃음> 여러분, 저 해고모임 저희 번개 소모임을 나왔는데요. 여기 제가 투자한 곳이라서 와보려고 했는데 해고모임 분들 만났는데 다제 구독자 분들이셨어요.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얼굴은 좀 민망하다고 하셔가지고 <웃음> 반갑습니다. 와, <웃음> 예쁘다, 빨리, 빨리 고르세요. 하이 그냥 저도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. 가지고 올 걸. 그래서 네. 네. 뭔가 되게 따뜻해 보여서 <웃음> 언니 불러서요. <골라서요. 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첫 만남인데 갑자기 필 받아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. 저희 아, 돼지김치볶음밥 하나랑 해물볶음우동 하나 한 매운돌 아니, 떡볶이 하나 그리고 창포도 카페 할수 있어요 왜 짠한번 할까요? 아요와요 벌써 다른거야 어! 아유, 아유. 어 <웃음> 근데 완전 인호수 같아 짠 해물볶음, 김치볶음밥, 그리고 떡볶이가 나올 거예요 어, 근데 됐구나. 가희야, 초면에 미안한데 너 약간 맵찌이 스타일이야. 왜? <웃음> 뭔가 맵찌리일것 같았어. <웃음> 블루베리. <소주> 맞아요, <웃음> 여러분 얘는 블루베리. 짠. <웃음> 음, 진짜 술맛 안 난다. 그치? 큰일 났다 그렇지. 아, 여기 동네가. <웃음> 여러분, 저희는 밥을 먹고 지금 한강 산책을 하고 있어요. 서진이가 아주 반포 자라리라 가지고. 네, 처음보는 곳들을 막 데리고 가주고 있답니다. <웃음> 완전 예쁘다. <웃음> 여러분 전 <저는> 오늘 <웃음> 경기도에 가야돼요. 지금은 지금은 6시 40분이고 이제 나가봐야 됩니다. 여러분, 저는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. 아, 배불러요. <목소리> 여러분, 저는 서울로 돌아왔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피곤해요. 그래도 골프를 가겠습니다. 여러분, 제 장갑 좀 보세요. 얼마나 맹연습을 했는지 벌써 이렇게 걸레짝이 되어버렸답니다. 새로 사야겠어요. 여러분 저 점심에 알파푸치나에 왔습니다. 저녁때는 엄청 많이 와봤는데 점심에 오기는 또 처음이네요. 그리고 뭔가 사업하면서 알게 될수 분들이랑 그 사람들 되게 아... 좋은 소식들이 엄청 많았네요. 그 동안. 근데 아나요막들도세요 음.. 이 장소가 1인으로 려고 해요. 네요아 엄청 무서 왜냐면 끝나고 이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요거는 바나나 푸딩이고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켰어요 이거는 초콜릿 아포가토랑 그리고 아아입니다 수상적으로 만 생각하니까 어. 나중에 하니까 약간 세씀생각한 건가? 네. 이게 예술이면 되는데 요주랑 쇼핑하러 왔어요 가방은 없어 아, 가방 구경을 좀 하다가 저희는 지금 카페에 왔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야? 당근 어, 초콜릿? 초콜릿? 어느 거? 당근 모양 초콜릿이야. 그러지 않을까? 아우 좋다. 면허 따자 나 다음 주에 제주도가 근데 그게 한참 걸리잖아 근데 너 잠깐 갔다 오는 거지? 한 3일? 근데 내가 회사 때려치고 어? <웃음> 너도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그 친구 뭐 한다고 했더라 그냥 후기 뽑을 들어가서 배우는 거지 다른 게안 나왔나? 야 이거 봐. 봐봐 아, 뭐? 이게 30억 모는데 나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저희는 새로운 카페에 왔습니다 저 아까 있던 카페에서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<웃음> 제가 당황해가지고 인사를 잘못 드렸는데 만약 보고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, 유주도 이거 샀대요. 근데 이거 사면 뽑는 걸 몰라가지고, 고정을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가지고, 쿠팡에 벌점 두개줬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는 건지 제대로 가르쳐줬어요. 스티커 예쁘다. 열심히 편집하고 나왔고요. 저희는 이 노릉지 통닭을 먹으러 왔는데, 만석이라고 해가지고, 지금 웨이팅 하고 있어요. 이겼어, 그래서? 어, 이었는데... 야, 너 요즘에는 그래도 너의 현생과 야구를 잘 분리한 것 같아. 안웃기셨으로 아, 아, 지금 꼴... 진짜로 꼴찌를 내려가... 꼴찌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는 거면 재밌어서 계속 보여요. 여름즈파닥이 나왔습니다. 저희 생각보다 별로 안 기다렸어요. 옛날에 파닥이 완전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는데, 너 진짜 좋아했잖아. 어... 한물 갔어, 이제. 그러면은 나한테 내 친구들 소개시켜 달라고 했어 진짜 양심이 있나? 어이데 친구들 집에서 내부던애 <하는 웃음> 남는 애아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는 집에 돌아왔는데 옷도 저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지금 방이 너무 난장판이라서 저는 이거를 치우려고 합니다.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유튜브 보면서 빨래도 개고 이렇게 하려고요.